104에서 9 1일9 2일로 떨어집니다 이제 아까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혈전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떨어져있다 떨어져있다라는 떨어져 떨어져. 거 음. 네, 분리돼있다는 거 혈전이 분리돼가지고 빨리 흐르고 있다 당화혈색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믿, 믿어야 될지 <웃음> 예. 근데 수치가 말해주거든요 수치가 8.1, 7.5, 6.5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화혈색소는 알다시피 4에서 6이 정상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 거의 기적에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이게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개가 들어가 있는 게 쿠팡에 들어가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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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한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점진절은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155? 155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아 어, 조금 높네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0분 전에 김밥하고 오뎅을 먹었는데 아 어, 수치가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나왔네요. 어. 당하수 마시기 전에는 제가 100 공복당 150에서 160이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 130, 120대 후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고객, 뭡니까? 이게 당화 혈색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아 수치가 8.1, 7.5, 6.5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계속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당화 혈색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믿, 믿어야 될지... <웃음> 예, 근데 수치가 말해지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정확 검진 받았는데 이수서대로라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걸 먼저 근본이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액에 보면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면역에 관계되는 거고 적혈구라는 거는 우리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화혈색소는 게 뭐냐면 적혈구에 붙어있는 혈색소, 헤모그라빈 헤모그라빈에 보통 이제 산소나 철분이나 이런 게다 붙어져서 운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당이라는 애가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 피에 당이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현장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붙어버리면 피가 늦게 흘러요 혈관과 혈, 혈액의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합병증이라는 걸 유발하는 거죠 근데 이 합병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합병증 때문에 실제 당뇨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는 합병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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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기서 제제당영수술 먹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테스트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도록하 104에서 9 1 음, 9 1떨어1 0다 이제 아까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105. 105. 105. 하나5 105. 뭐라고 할까 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있다라는 거, 분리, 음. 예, 네, 분리돼 있다는 거, 혈정이 분리돼가지고 빨리 흐르고 있다. 음. 병증 걸리면 가성부성계의 백내장,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발가락을. 잘라가는 현상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문제 여기 끝까지 모세왕까지 피가 안 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절단으로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피에 당이 묻어있다 어. 그게 이제 우리가 당화혈색소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으로 막먹고 썩니까 거의 힘들죠 한번 몸이 고정돼 있는 건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당화수가 들어가서 우리 혈액에 당이 붓기 전에 미리 우리가 붓는 애들이 있죠 그 마그네슘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 당하수에 있는 아연이 붙는다든가 철분을 붙게 만든다 그런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결국 당이 붙는 거를 절제를 시켜 버리는 거죠 혈관 내에 일단 첫 번째 염증을 제거하고요 두 번째는 어, 당이 붙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미네랄들이 먼저 붙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소량 미네랄이지만 그미련행이 4%를 갖고 우리의 모든 효소 반응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 두 번째 재구이십니다 응. 넘치네요 응. 111 따라서 를 얼마 드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병반 정도 음. 네, 마셨습니다 지금? 네. 마셨더니 지금? 155에서 155. 111로 네. 네. 약 30분 만에 네. 여러 각도에서 뭐 당하수 마셔서 당하혈색소 떨어지고 당수치 떨어진 것도 느꼈지만 오늘 특히 당수치 하락이 아주 커가닿네요 음. 당뇨로 고심하고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당뇨가 염려되시는 분들 이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물입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